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동음이이어와 다이어를 상황극을 통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동음이이어와 다이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동음이이어는 같은 소리를 가졌지만 다른 의미들을 가진 단어들을 뜻하고, 다이어는 한 가지 단어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뜻합니다. 자 그럼 저희 상황극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데 과제! 근데 과제 누가 물 써봤어? 미안해 내가 물 마시다가 흘렸어 아니 흘렸으면 바로 닦았어야지 지금 종이가 울잖아 뭐? 종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온다는 거야? 아 내가 말한 종이가 온다 라는 거는 이 종이 표면에 물이 묻어서 구부러졌다라는 걸 의미한 거야. 아, 난 아이가 운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했어. 음, 운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종이에 물이 묻어서 일그러진 거랑 그리고 너가 안 것과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다의 의미도 갖고 있는 동음이의 야 아무튼 사과했으니까 한번 봐줄게. 음, 그렇구나. 근데 사과는 과일인데 사과했다는 또 뭐야? 음... 사과라는 단어는 이제 먹는 과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미안하다고 표시를 할때 얘기하는 사과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야. 아 이제 이해했어. 아, 그래. 어 안녕? 어 왔어? 어아침 먹었어? 아침? 아침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아니 아침밥 먹었냐는 뜻이었어. 아침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여서 너가 헷갈렸나아 아침이 아침밥을 의미하는구나 같은 단어여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헷갈리네 응. 내가 말한 아침을 먹다에서해 먹다도 음식 말고도 나이를 먹다, 마음을 먹다 등에도 쓰일 수 있어 아 그러면 먹다 빼고 음식만 먹는건 아니구나 오 세상에 여기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나갈길이 없어. 이래서 어, 가봐 겨우 맞아. 우리 가는 길에 뭐 먹을래? 좋아 학교 앞에 맛있는 반집이 있대 근데 너가 아까 말하는 길은 도로에 있는 길을 말한 거야? 아 내가 아까 말한 나갈 길이 없네해서 말한 길은 도로 위에 있는 길을 말한 거고 가는 길에 뭐먹자해서 말한 길은 가는 도중에로의미하 아! 이미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네 맞아! 그래서 길과 같은 단어를 뜻이 여러가지 있다 해서 다이어라대 음. 네! 오늘 이렇게 동훈이이랑 다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렵겠지만 한국어를 계속 쓰다보면 익숙해질 거고 자차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